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게임 전문 유튜버 깜찍이 킬러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어, 라페즈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플레이해보는 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어 일단 버프 캐릭을 위주로 먼저 육성한 을 다음에 그러나 나중에 최종 본캐를 키워서 이렇게 이렇게 짜맞춰가는 방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우리 금강 캐릭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머리 위에 느낌표 있는 캐스트라인의 PC 어, 알겠어요 이 하나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가 하나 가져다 와, 이거 재밌잖아. 완전 이거 다 했는데, 기죠 가이아 대나으로 아이템을 뜯 이렇게 키스를 완료하면 이렇게 열하는구나. 오. 스포 보고 받습니다. 초국평환찾아가게 싹싹. 끝났다. 예. 어디로 갔찾았어찾았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 스트 완료했고요. 잡레벨 3을 달성해라 잡레벨이 뭐야 잡레벨이 뭐야? 응? 뭐야 이게 그냥 잡레벨이구나 어.. 3.. 4.. 오잘성했네요크리스어오 어, 어, 신기한데 자 가이아 가이아의 스킬을하투하라 와, 어, 뭐 좋은데.. 면조쥐인데 주툴 투사 버 근데 어떤 걸 배워야 되는 거야? 뭐정신통이막 이런 거다 배워? 아, 다 배우면 되는 거야 그냥? 아 네. 하나 배우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배워? 그냥? 배울 수 있어? 어배워고 아예 엄청. 그냥 눌러 막 눌러? 오케이. 몰라. 막 눌러 몰라. 됐어.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우라는 얘기인가 지금? 된 건가? 어, 됐다, 됐다. 아, 이거 다 배우라는, 다 배우라는 얘기구나. 영기는모험과의 훌륭하고 있겠지. 띵띵, 있고, 아, 있고. 아, 해안의 오는 이또 뭐야? 한번 써보도록 하자. 와! 이게 뭐야? 오, 제법인걸? 아, 나 말, 나말 탔다, 말 탔다. 말 탔다. 이거 점프 없어요?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를 해야 재밌을 것 같은데. 중독교관을 찾아가게 중독교관을 찾아갑시다 거야? 아니 근데 그거 시즌 잘 몰라 가지고 닥사 하다가 막 저번처럼 강제 막 기헌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닥사사로 간다? 오케이 닥사로 갈게요 어막 돈박박 먹고요 자, 차고차고 차고 어, 한방 한방대 한방대 예.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한참이 한참이 기다려야 되나? 아, 재밌다 <웃음> 갑자기 보스 잡는 게 재밌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강혜영님 어서 오세요 이 게임이요 라필지라는 게임입니다 어, 재밌어 오 금방 뜨네 보스 야, 보스 잡자, 보스, 보스 잡 야, 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보스 뭐 나왔어, 보스 뭐 나왔어, 보스 뭐 나왔어, 보뭐 나왔어. 야, 잠깐만, 잠깐만, 보스 뭐 나왔는데? 이, 근데, 뭐야, 강철조가? 이, <웃음> 뭐야. 좋은 거 주면 안 되겠니? 어? 좋은 거 주면 안 되겠다. 아, 어, 드디어 20몇배 한다. 어, 20 찍었어, 20 찍었어. 20 찍었어. 이 장례를 더 올릴 거요 장례를 10년을 더 올릴 거야. 아! 어, 됐다, 됐다, 아, 잡떡 버튼. 걔네 병, 걔네 병, 걔네 병, 애가 전지을 가는구나. 아, 내가 재는 뭐야, 얘 어디로 가, 어, 갑자기 얘 어디야? 뭐야, 이거? 어, 아, 저 위에 있구나. 전지죠 케이트 완료. 그리고, 아잼피만을 잡아라. 네, 미니백을 잘 봐요. 아, 네. 미니백좀자고 있어요. 아, 떴다, 떴다, 떴다. 아, 얘네들 잡아야 된다, 얘네들. 오케이. 보고 혼났나 봐 오, 전쟁할 수 있다 전쟁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귀한, 귀한 타고 가잖아 이거 마을에서 귀한 좀이있으 귀한 주문 사야겠는데? 귀한 주무 사야겠다 자 귀한 예, 마을로 가자 얘들아 마을로 가자 예, 집어. 귀한 주무소 필수인 것 같아 필수 엉뚱한 애한테 캐스탈, 뭐냐, <웃음> 전쟁할 뻔했어. 아, 나 진짜. 왜 이럴까요? 아, 네, 전쟁, 이거 어디로 몰로 해야 돼? 주술사로 해야 되죠, 주술사. 주술사. 아, 네, 주술사, 콜. 네, 주술사로. 평행하겠습니다. 오, 예. 슬래시. 어, 어디로 가야 돼요? 동쪽 이안가 가이아 호라이전. 이전? 아, 가이야, 여기가, 여기가 본토구나. 네, 네. 테레준이한테. 아, 귀한 지역을 호라이즌으로 설정한다. 아, 했어요, 했어요. 매마는 yeah. 달빛 유적 일실. 아, 메마는 달빛 yeah. 유적 일실. 클리어 했어요. 아하. 근데 형님, 나 주, 궁금한 거 있는데. 내 캐릭터가 아니, 죽었어요, 캐릭터가. 죽으면, 죽으면 그캐릭터 어떻게 돼요? 네. 캐릭터 주어돈 떨어져요? 돈 떨궈요? 그럼 안 되는데. <웃음> 돈안 떨궈요? 되나? 일로 가면 되나요? 막가아 사냥하면 되지? 맞죠? 아, 내가 사냥하고 올게요. 참여해서 그런죠. 또빨라진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스방 옷값 재기. 보스방 어디니? 아, 제말 타고 말 타고 있는 애 보면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 맞아. 갑니다, 보스방 어디다 보스방?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보스방 거의 다 왔어. 한명좀좀이고 어. 지영이 좀줄이고 오. 응. 어, 이거 보증 방인데더 들어가야 되나? 아나 보증 잡으라고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거야? 땅땅어 야성? 어, 그냥 좀 잡아야겠다 MP 미젠이 정지당했다고? 뭐야 왜 그래? 어이거왜 어, 뭐 이렇게 세요? 아안 춥어 우와 여기 센데 엄청 어 망했다 나 물약 없는데. 네. 어서 오세요 만세 형님. 잡을 수 있을까? <웃음> 피가 <피는> 안 되는데. <웃음> 오야 보스야 보스. 야 잠깐만 이거 물약 <웃음> 물약 먹고 가자 레드 포션 이거 먹으면. 야, 어떻게 먹는 거야? 왜 울렴이 안먹었는데요트랙레벨이 높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자. 이거 근데 아제 기한 누를게요 야 기야 기야 기야 오케이 자 이제는 갱도 갱도 첫 번째 칸 갱도 첫 번째 야1 갱단 1 갱단 위로 합니다 갱단 1로 현재 갱단 1로 왔어요 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 던전 앞에서 오는구나. 여기가 던전 아니고, 어쩐지 뭔가, 뭔가, 뭔가 이상하다 했어. 어, 이렇게 보기 쉽, 잡기 쉬울 일가 없는데. 아, 이제, 이제 들어서 사냥하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들어가가지고, 포즈는이눈 아침만, 아, 시간이 그냥 흘러버린대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잘 계산해서, 팟, 사냥을 할 때, 그것까지 계산해서, 사냥 하는 게 좋겠네요. 천천히. 됐다, 됐다. 왜안 때려? 툴로 때리고. 자, 됐다, 됐다, 됐다. 잘 때리고 있구요 오케이 형잘 때리고 있어요 잘어 뭐야? 어 누가 힐을 주는 건가? 어? 어? 뭐지? 누가 힐을 주는 것 같은데? 이거 방금 뭐야? 어 방금 힐쳤는데 어, 누가 힐을 지는 건가? 우와, 저게 뭐야? 보스 잡혔다. 뭐야? 어, 여기 누구 와 있어요? <웃음> 누가 와있어요? 누가 와있나 뭔데 짠. 어, 모든 일, 강력복부 모든 축복은 처음으로 붙었습니다. 아. 다시 때려야 겠다 오. 아, 네, 70 찍고, 기, 가면 돼요. 수던 일 가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어, 70 찍었어, 70 찍었어. 어디, 기, 기안? 그냥 기안 주면서 누르면 돼? 그냥, 그냥 기안 눌러도 되나? 가지나? 시크릿트 시크루트로 가면 돼요? 시크릿트로 갈게요. 아, 이거 시크릿트로 바로 가지는구나. 아. 내는다고 수동, 네 수정계곡 수동 첫 번째 수동 수돔, 수동이요두 번째 수아 수정전자 원고 오케이 원고 바로 맞습니다 여기도또 들어가 있는지 재인지 야, 잘합니다.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1, 어 예. 에. 뭐 그래. 그거 오래 있어. 왜 잡으라고요? 아, 부스 부스. 아, 여기가 막방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냥해요? 대충? 응. 음, 세, 세번이니 얘랑 근 17렙 준이 오로쿠론어 뭐야 보프 떨어졌어 어나 그럼 나 나아 보프 끊겼어 이 <웃음> 망했다 근데 접었으면 접는다고 있으면 캡캡캡캡제했했 철권? 아철권이이라 오, 크리만캡클캡캡만캡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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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이렇게 따라 타고 내려가고. 음. 어 따라가기라는구나. 응. 근데 명현이 그런데 가자 말고 왜 바로 아 우리 저기 그 노을 형님이요 노을 형님이 마을 갖다 오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네, 처음 필로포시킬을 하는데 어, 피켓 방지를 위해 보호의 기운 10초가 발견됩니다. 버프 쪽에 보시면 임는데 10초 동안 기다리거나 해당 한 버프를 클릭하시 국민의동 <목소리> <목소리> 아네 중요한건 저건 저건 뭐라고요? 아네 12번 어디로? 어. 어. <웃음> 아네 아, 텔레포트 입구를 잘못 선택할 시엄청한 곳에 이동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텔레포트 잘 알겠네 <목소리도> 아, 네네. 첫번째로는...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 길이 굉장히 기네요. 어, 여기가 붙은 거 보다. 와, 이동, 이동면 한데 약간 10분 이상 못본것 같은데. 요 <웃음> 아, 저요? 야, 아, 저무어보이 되겠다. 네,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은 크리쳐와 함께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릿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2 0종의 빅테리어가요. 갓종의가의빅가종류빅가요갓텐의 빅테리어가요. 갓텐종의 가요갓텐종가요갓가요하텐종의 갓텐종의 갓텐종의 갓텐 음. 사람 사람 있긴 많아요. 음. 사람 많아. 아 이것이 중고방이야. 그 중고방이 다 너무 이거 이동네 제가 다다 어, 제가 순찰한 거 아닌데? <웃음>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장의 물량, 바람의 보션, 신경의보시 트레스, 치아 됐습니다. <웃음> 어쩌다가 이렇게 네 모부사냥 힘들 경우 상징이 주연이 스킬이 니다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아더 이상 안 쫓아와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지금 제가 팬이 걸어놨거든요 네, 명예용님 그래도 보상보다는 인원이 요어 늘어... 낫는데 어, 아, 야, 발 오지 마봐. 야,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웃음> 아, 잠깐, 잠깐. 제발, 제발. 이거 라스트다. 입니 라스트,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게 나에게, 나에게! 자, 아, 이거 한 번만 딱걸려줄 좋을 것아 아, 이거 보스 트레이 하면 어떻게, 어, 되게, 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요나이게좀 기회 좀안 되겠지? 자, 아, 제발, 한 번만. 이거 하고 빨리, 어, 마울로, 마울로 빼고 갈게 마울로 빼고 가서. 마도다 동거하고 그뭐냐그 오프스쿨이 프로리더 프로리더 다려야되아지지 않아? 그 마도는 그냥 그냥 깨딱, 깨딱, 깨딱, 깨딱, 리딱 깨딱, 깨딱, 깨딱, 깨딱, 깨딱, 리딱 깨딱, 리딱 깨딱, 깨딱, 깨딱, 리딱 깨딱, 깨딱, 깨딱, 리트 깨딱, 리딱 깨딱, 리딱 깨딱, 리리리리리 붉은 머리 소녀한테 묻는다. 다시 한번 묻는다. 또 다시 물로본다 어디에 있죠? 그러라. 자, 텔레포트 위례를 통해서 우리가 붉은 농장 서쪽 입구로 이동합니다. 똑같죠? 자, 부활, 부활. 여기고 하게 자, 머리를 쓰다듬는다. 어우, 이렇게 귀여운데. 머리를 듬다. 아, 어, 저걸 뽑는다. 주식, 저걸 뽑는다. 부두에 묻는다. 눈은 딸고 싶다. 부탁해. 허라. 자, 강일한 다리에 에르르 문자. 문자. 문자 터로갑니다 문자가 나 어디서 오온지 알지롱. 여기 하나. 어, 우 이렇게 안 되니? 여 하나. 나머나 자 보아 차가 없는 한번더 왼쪽 도도전 다시 도전 딴딴딴딴딴딴딴어 넘어왔어요 왼쪽 타트에 넘어왔어 두 번째도 왼쪽 그래 두 번째 도 왼쪽 오른쪽에다가 딴 들어갔잖아요. 왼쪽 왼쪽 오른쪽일 것 같아요. 왼쪽 왼쪽 오른쪽 성공 성공 늦게 열린 거 보니까 성공. 자 여기는 마지막은 오른쪽. 오케이. 아 제발 대라 이건 좀 대라 100%잖아 100% 100%, 100 왠지 성공 같은데 성공 성공했다 성공했다 요정의 숙어 역시 와성공하기 진짜 힘드네. 성공하기 너무 힘들어. 내 주변에 문이해줘 마무리. 와, 힘들다. <웃음> 힘들게 마무리. 자, 차가운 물. 뭘 신발 신을까요? 따로 오라 신지요? 자, 영롱한 영어 어... 딱 뒤돌아보면 있어야 되는데 어 여기 있다 있죠? 있어야 돼 이렇게 <웃음> 오오오이번에 되게 쿨쿨이 찢어서나와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아니 마무리 세트 마무리 마우나 뭐야 정관 심장 네. 어기 있다 위에 있는데 여기 나왔어 오케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니 나란이 그냥 귀책길로 오목살이야 아~~ 잘했다 자구요 이제 복켓 백업 꼬였다 알로해 피해 점아 이거 NPC 이제 보라고. 중독 해안가 다시 다시 주식 부은농자 다시 속죽이죠? 들어가느냐? 나 담배라. 기초해요. 필수가 필수 찾아가자. 가동제 이동합니다. 카탄으로 이동! 예! 아직까지는 일단 뭐, 좀 느리긴 했는데도. 가이아 제이로 다시 가면 돼요. 가이아 호라이 가이아 호라이호라이 가이아 호라이즌 가이아 호라이케이아이 가이아 호라이즌 가이호라라이즌 가이아 호이오 가이아 호라이즌 가이아 고요 자, 네, 끝냈고요. 자, 카탄 다음에 이제 호러로 갈게요. 호라, 호레이션 귤리삼무 브라이저로 레츠고, 브라이저로 오리라이 여기서 마고가지입구앞 레츠고, 냥레 뭐라 보라 바에편 메뉴 같 은, 자, 두 번째 장 한번 더잡 아야 되 네, 여기 있 죠. 그 다음에, 라크시로 이동합니다. 어, 대박, 라크시로 이동할게요. 자, 길드, 사물, 관세스 라크시. 이건 또 가이아 대륙이네요. 아. 자, 호라이즈로 이동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고 앞에서 잡겠습니다. 시로 왔고요. 아, 아직 그러면 이제 아 여기까지 쉽잖아. 여기까지 쉬운데 여기 여기 말고요. 얼음도 있어. 헷갈리는데. 자, 일단 길무관세스로 와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일단 뭐 아무나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은 논도로 갈게요. 논도. 롬도. 자, 논도로 이동했고요. 아, 론도의 남부, 맞아, 맞아, 맞아. 이건 론도에서 사냥하는 거야, 맞아. 좋을 <목소리> 것 같은데, 잔뜩 이 있는데, 있는데, 아직 많이 있는데, 이만 원 적혀있네요. 뚱뚱뚱뚱. 오늘 자꾸 렇게 도망가니. 갑시다. 어, 아무나. 네, 부활. 이동해서 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아, 기업을 기억을기을더듬는거예 지금 잘 몰라. 아직 멀었잖아. 자, 보야간 임명시 전나오간전신 자, 일단 착용이요 약간 빈스쳐 짠, 짠, 짠, 짠, 짠. 울부지는 영어, 어... 오, 씨, 그하고, 청만하고 갑자기 흔큼많아 봅니다. 자 교육관 반수치. 어어 어, 어. 아 여기가 이제 되게 마녀구나 마녀. 첫첫 번째 마녀 잡는 거. 얘네들 뭐 이렇게 짚든 뭐 짚든 잡는 거잖아 음, 여기서 절대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어. 많이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여기 강진인들만 잡는 걸로 이렇게. 아홉 개, 세스세 완료. 자, 하이세이세 다음에 세 개, 잡는 거죠? 세거세 개, 잡는 거이세올라 개, 는데 저거, 저거. 세 개, 하이젠 워커. 마녀 부활 보고. 어, 다이든 바로 오는 거. 얼마 안 남았나? 얼더있나 감지 대 첫결 선포. 아직 멀었네. 상합탑. 첫결 선포. 여기 또다 숨을 섰구나. 탄탄탄탄탄. 짤탕 완료. 어쌔신 길드. 아, 이게 또 고기구나 안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가자볼거야 응? 잡아 놓치지 말고 잡아 응? 갈까요? 자 이제 다시 루시앙한테 가야되고요 루시앙한테 가서 업무보고 하고 나 열심히 일하다 왔어 자 헥토르, 헥토르 잡는거 나오네요 네 순조로운 퀘스트 진행능력 그 중간중간, 아, 조는연기도 꼬박꼬박 해주고요 <웃음> 여기액 핵심포인트, 조는연기를꼭 아, 해줘라 나타났다 나다자 진정한 영웅 벡터로 마무리. 할아버지인가? 아 어... 이제 할아버지야? 아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끝나면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야지. 뭡니까? 짠. 앱돌 소환. 네, 연기용. 아떴다 만년사냐? 오, 마녀 떴어. <웃음> 오, 지금 의외로 빨리 마무리 하네요 마녀 퀘스트 오, 야 마녀 퀘스트 클리어 마녀 퀘스트 클리어 자 이제 바로 엘카시아로 가겠습니다 엘카시아 퀘스트를 바로 해야죠 아, 잡파상에 잡화상회. 론도의 잡파상회 이죠 론도로 갈게요 아, 10시 방향이었구나. 아, 나 이렇게 해, 헤매, 이렇게 해비지만 않으면 금방 더 빨리 할수 있었을 텐데요. 자, 에이쿠요. 배달 요청 들어가겠습니다. 블라지입로 맞나요? 네. 천지 아나가요 어, 펌트 방문인가 그 다음에? 아 맞네, 몰리 네, 여기까지 어 있습니까? 여기, 여기까지야. 멀리 몰리이기까지 자, 강물도다 들어갑니다. 조금 위험한데, 조금 스피드하게 갈게요. 오이씨, 길막. 어,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난. 안 죽었다. 오이씨. 그래도 안 죽어. 어, 대박. 해보자. 자, 일곱 개. 일곱 개 마무리. 자, 자, 자, 이 자, 자, 자, 자, 자, 자, 클리어. 열정과 자, 자, 와애 자, 자, 행방이 자, 자, 자, 수를 부탁해 아 이제 꼭 잡는거죠 시작니다 <목소리도> 론도의 상인한테 단검에 대해서 조사하자 아마 이거 무기상인한테 가야겠죠? 무기상인 런도런도의 <웃음> 론도. 무기상 무기상 휠스 사진사건 퀘스트 클리어 차진사건 2. 어, 종중간 다시 도시, 도시 적으로 이동. 아, 어, 우리 나 사진사건 2요주엔을 위한 진원고. 어, 미래마을 무사 키샤를 찾아갔다 레벨 하고 있어요, 지금. 직책 킬 타이려고. 자 이건 뭐 거의. 음, 근, 근수준거 아니에요? 자, 이거구요. 롤도. 롤도 좀 주문하세요. 저는 맥아이것정장일나무시 아, 있다. 세이장이 나온쇼. 잔바챠넨이 물방, 투 도시유적으로, 진실을 향한 이게 렉 때문에 그런지 그 누르는 게 약간 늦어서 약간 느려요 그래서 엉청한걸 자꾸 누르게 되네 아, 천천히 해야 돼도시 유적 가성각맞나 진실량은 발걸음 3개. 아, 올라가면서도못 잤는 거구나. 자, 3프리어 브리핑 연습 만들어 갑니다. 자, 이제 꾸고, 꾸고, 꾸! 그리고 지금 138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다 읽고 있습니다 3.3.1형 브리 뜨미 여기가 뚱뚱 론도의 음, 쿠튼 근데 쿠튼 떴네요 형님들 1 3 8랩 됐어 와우 1 3 8랩 달성 짠짠짠짠짠짠 짠. 짠. 짠. 짠. 짠. 여기 보면 근데 퀘스트가 어, 떴죠. 뜨면 할수 있어요. 직접 소탕 보고, 자 루시앙이 알려라. 루시앙한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통해서 캠플리로 이노. 자, 일단 대기 좀 만나고. 직접 소탕 보고! 자, 공동치약 풍상품 전달. 타오미 예단으로 이동. 풍상품 전달. 진실 분방. 이게 뭔가 또잠요 전당차를 뽕뽕뽕아 그게 큰일 난전 됐지. 아, 드디어 이제 떴다. 아, 어, 저 오시리스 좋아해요. 어, 나는 성동일이다 나는 각도원이다. 나는 이병헌이다.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석상 하고요. 이거 PC 관련것만 껴놓을게요. 입시 관련금만 껴놓고요. o h w e n h i n a e r e o i t s p u i s p i n s s p 1월 1일, 1월 6일이죠. 둘, 셋, 넷, 다섯, 자,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월 6일, 그 다음에 2월 10일, 여기 6이니까 7, 8, 9, 10, 네, 10. 그 다음에 3월 3일 내려가자구요. 아. 네, 3월 3일, 자그 다음에 4월 4일이죠. 3월 4일인데, 3월 4일이다. 여기죠. 3월 4일, 그 다음에 5월 3일, 5월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네, 5월 3일, 자, 5월 3일. 그 다음에 3월 9일 3월 3월 9일 3월 3월9일넘어갔1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아이씨 아마지막19 10 11 12 13 14 1 여태, 여태, 여태, 여태. 자, 성공. 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연기하시면 큰일, 연기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바로 잡죠. 자, 주변 탐색, 끓여 탐색, 탐색, 탐색, 끓여 탐색, 마늘, 청소, 탐색, 탐색. 수 아요, 목소리 주인공, 목 소리 주인공, 아름답 지만 전투 불가 능 이란 단 점이 세일 에,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못했고 못 써봤었잖아요, 그렇죠? 캐스트 완료. 빰빰빰. 아. 좀더 <웃음> 슬벅해요. <웃음> 그게 참 다행이네요. 자, 캐스트 완료. 공간 이동. 자, 업그레이드 3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캐스트 완료. 이제 그 다음에 비색이동 아, 제일 싫은 비색이동 떴어요. 그래도 이건 양호하지? 아네 그러니까 상당히 누적됐다고 보긴 해요 상당히 누적돼 있을 거예요 네수면시 시, 시간을 가능한 챙겨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귀엽네 저 걱정해 주시는 건 우리 형님들 밖에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형님들이 어, 이렇게 <웃음> 걱정해 주셔서 걱정해 주신 거 맞죠? 열심히 하라고. 진짜, 진짜 원래 안 좋은, 또안 좋을 때는 안 좋은데, 연기가 좀 많이 들었네 낮에 오참 가질 시간이 없나요? 오참이 뭐예요? 그거 <웃음> 먹는 겁니까? 제가 만약에 형님들이 후원을 많이 해줘, 후원.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후원으로, 어, 어디, 진짜 어디 직장 다닐 정도만큼의 만약에 후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가서 푹 잠이라도 자고 어? 또 열심히 하루종일 어? 방송하고 그럴텐데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방송하고 만살 수가 없잖아 그냥 당연히 오참, 낮잠 불가능합니다 오참이 아니라 오침? 오침? 오침 말되네 오침 빰 콜리야 네, 주변 탄생 인데 동적쪽으�고에독적이었구나 네, 필터 완료 세트로의 전기탐방 뚜뚜뚜 다음에 문서죠. 빵, 빵, 빵... 이 아니네요. 자, 결전의 마녀 실험 시 어, 진짜 그러네? 기둥 게스트 숨어 있기 때문에 빨리 먹을게요자 신형 강신도 여기까지면 정면 뭐텐비어 했고, 튕겨서 나올때 나오면은 이제 사탄 그쵸? 그렇죠? 사탄 손을 잡고 들어가면 되네 공간 이동하면 바로 잡는게 아니라 먼저 여기 심장 아이비 먼저 한다면야구나 뚜뚜뚜뚜 또, 또, 또, 또. 방송시간에 직접 퀘스트 깔끔하게 마무리될듯 어 그러니 아직도 7분 남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할겁니다루시한사념째 이번엔 천천히 할게 천천히 예, 한 번도 잡고 예, 잡고 나면 일단 멈출게 손 났어요 손 났어 잡았죠? 일단 퀘스트 완료 누르고요 자 이제 떴죠? 이제 잡으러 갑니다 오케이! 마무리!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그니까요 각성된 눈시안 아, 저번에 한번 그렇게 어, 실수를 연발하고 나서는 이렇게 조심하게 합니다. 자 클리어! 짠! 집착! 히트 완료! 화영의 날! 히트 마무리! 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와, 대박. 우리를 반겨주는 건 역시, 헥토르. 마스터에게, 내가 갈 거야. 시작을 치고, 어, 뮤지엄 헥프로에 들어가자. 고콕콕 박스 던으로 던절로 이동 예! 자 먹어주고요 어우 떳다떳다 우리 애들 자 네, 전사의전으로 이동 자첫 시작은 전사의전 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터존 전사의전으로레트로 클리어 근데 네, 이거 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 이거 어, 크리스탈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해 줘야 되고요 어, 다른 거랑 잘못되면 오인 할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이제 어, 신호전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항상 하는 일이지만 기둥은 피합니다 스페이눌러놓고 들어가세요 자 잡아 잡아 언제나 시작은 스피드하게 자 현재 또구지 같고요 마트전에서 수환사 법사 전사 아니죠 에, 전사장갑 먹어야 되죠 전사장갑 자 전사 필요했어요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실회전 말고요 법사전 가겠습니다 법사의전으로 이동 어, 우리 m p 셔 어디갔니 마스터 법사전 트락. 기둥 하기 싫더라고. 형님들 기둥 하기 싫죠. 난, 난 더항 진짜 기 싫어 이거 읽어봐요. 아, 이건 잡는 거네. 아, 저 잡는 거 위로 합니다. 얼마나 빨리 끝나고 좋아요. 두개짜리 네, 기둥 노이로 이제 진짜 진짜 심각해. 최아이 마무리 아 진짜 기둥하기 싫었는데 3개짜리라서 봐줬어요 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사전 그 다음에 이번에 법사전 둘다 깔끔하게 마무리죠 자 이제 법사 전사 이제 뭐가 남았나요 헌터하고 소환사 남았나요 어디보자 얘는 신은전이고요 아, 헌터의 전부터 가죠 헌터의 어, 입장 어네 기둥노이로제 극복 프로젝트 아 그러니까 세개짜리는 괜찮아 막 12개 20몇개와 진짜 형님들 멘탈 나간다니까요 그것도 한두 개 남겨놓고 어 끝나봐 아, 멘탈 나갑니다 음. 네 소환사 헌터 마스터예요그니까야 아, 이제 소환사 이제 헌터니까 헌터만 하면 이제 소환사 남은거죠 많이 왔다? 아, 땡큐! 오늘은 그냥 후딱 금방 할것 같아요. 이건, 대체, 그잡는 거야? 안 좋아. 때려, 때려, 때려, 때려! 편해야! 자, 세 개짜리였구요. 뚜루뚜루뚜루뚜루.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니까 어, 소환사죠 소환자, 네, 소환자 정로 갑니다. 예 네, 여기 앉는 조용 해, 두목에 딱좋와요 블락스가 여기입니다. 네, 신호회 입장, 짠짠짠짠 아, 짠. 짠, 짠, 짠. 왠지 첫 시작부터 기둥일 것 같은데, 뭐야? 아니구나, 아니네, 아니네, 기둥한테 미안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 빵빵빵빵빵빵빵 이제 바스터, 바스터 로 갑니다. 어우, 여기 그냥, 음? 잘 잡네요. 어, 전사 투고 짠! 음, 짠, 짠, 짠, 짠. 오, 사람들 엄청 많아.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 목, 목,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사냥하는구나.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고요. 일단 지금 마스터 존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마스터 존 입고, 드디어 마스터 존 입고 입장. 예. 두두두두 두두 두두. 자. 순서대로 그런 가면자고요 땡땡 끝났네. 안녕 돌가마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어왜 뭔가 이리어의리어 클리어, 클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했어 네 영희형님 마스터 금방 하시는 라필즈 고스 깜짝이야 야 나도 나도 놀래고 있어 나도 나도 나를 내가 어제 순으로 놀라고 있어요 지금 자캐스트 완료했어요 마스터 업체을 회복했습니다 와 마스터 자 이제 히어로죠 히어로 자 히어로 갑니다 히어로 예 히어로 와 있네요 음 돌아가게 고생했어 哇哇哇哇哇